단호 어, 일단은 거구나. 네. 그 네. 저거 포탐지 설정 완료되면은 길좀 길 닦아줘 음, 네. 지금 내가 주, 지금 단호 그거 할 때까지는 내가 주석을 퍼다 나를테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주석을 퍼다 나르면은 그거 길닦여지면은 바로 청동 수레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음. 그러면은 저 뭐냐 청동 방어구 3세트, 3피스 풀셋 나오는 거아니야 아, 여기는 세개가 풀셋이야? 음. 근데 방어구 티업을 해야 돼탈을 <놀람> 어디다 만들어야 되나? 얘기했잖아 그 금방 아니 아니 우리 집에, 설, 우리 집에 설치할 건없다나야잖아그는뭐 아무데나 설치할 층에다 그 나와... 측에... 놓을까? 설치하면... 아니 저희 수레에도 갈수 있으니까 수층에도 놓는 게 낫지 않아? 수레가 음...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순간이동으로 가도 솔직히 길 닦는 거 필요 없거든? 아니 필요하긴 하구나 갈때가 필요하니까 안되면 어쩔 수 없는거고 방패 내구가 하나도 안달았어 그렇게 치말되면 만들어봐요 소... 단지 감아서 포탈 한쪽은 지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포탈을 지을때를 한번 찾아보습시다 철이님 응. 철이님 가시는데 거기 주석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 쳐볼까요? 응 여기 여기 괜찮을 것 같아. 야, 어차피 갈갈 때만 타고 캐고 뛰어오는 것만 해도 절반은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렇지 차이가 많이 나지. 그리고 뭐냐 아까 얘기했지 아까 단우도 얘기했지만 그 버섯 따로갈 때도 송 네. 버섯은 순간이동 앞뒤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? 그죠. 근데 포탈지도 이거 집처럼 만들어놔야 되나? 이래 붙을라나? 아 진짜 왜요? 무공 적응 안 된다. 진짜 적응 안 된다. 빠라바라밤막 <웃음> 그러니까 전투가 전투씬이 딱 되면 뻥뻥뻥뻥뻥 <웃음> 막 그러면서 막그그막 그그막 비장한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. 아이오린 소리에 콜로 소리에 아이 아이오리... <웃음> 그는 그 그런 전투가 그 의미한 거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. 아니 의미가 그냥 중요치 않은 거야. 평상시에 해고 뭐 늘상 있는 일이다. <웃음> 어 뭐야? 난 이거 왜또 들었지? 에프키 <웃음> 다른 거에는 아크, 아크 아크라든지뭐 그런 거에는 f 가 상호작용이니까 상호 그걸 누르는 거 아니야? 어, 그 이거, 이거 석탄이랑 이런 거 떨어지면 다 줄어가려고 올라가면서 이제 가면서, 가면서 f 를 누르면서 하는 거지. 해동리층데 에, 그뭐 어디다 설치할까요? 뭐? 설인이 철이... 포탈. 그딱 중간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쯤이? 아까 단호가 나 있는데 얘기했잖아. 그쯤? 아, 여 여기다 설치하자는 게 아니고요? 아아 아, 거기 집에는 포탈 하나 설치하고 중간쯤에 포탈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? 어... 아전 여기 바로 캐할 수 있게 그냥 끝쪽에다가 설치한다는 소린 줄 알았다. 어 깜짝이야, 씨. 왜요? 아당노 지나가니? 네 피가 안 달아 <웃음> 여게잡 보면 되는데 피가 안 달아 그러면은 저쪽에 아까 거기 묘지 있던데 국깽이 그... 좀 주고 갈수 있어? 국깽이야? 어 여기 여기 따로 올게 어 땡큐 내거내거 내, 어디갔어? 어내거 집어가 네 여기. 수리를 못했더니 완전히 음, 여기. 여기. 안리 그래. 있네. 있네? 그 곡괭이는 수리 안되더라고 아 어, 그래? 되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 난 아까, 아까 안 되던데. 대 어, 대요. 저 방금 했는데. <웃음> 아난 아까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굳이 이걸 써야 되나 그냥 철로 가요 철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그 생각이 듭니다. 아 음... 어, 저기 공중에 떠 있는 섬은 뭐야? 공중에 떠 있는 섬이 있어요? 여기 공중에 섬이 떠있저떠 있잖아. 진짜? 궁금해 볼래. 아, 그쵸. 아, 그처럼 어, 어. 섬이 어디있다 있어요. 취미 너무 많대. 저좀 버터 닦인 거야? 여기 3 0 개, 간호다못 집어? 음, 잠깐. 어? 어? <웃음> 전2 0 개밖에 못들것 같아요. 응, 음, 음, 저, 저, 저. 어. 좀 버려야 겠다. 버려. 버려. 난좀 가면서 또킬게 먼저 가셈. 네. 어, 어디 공중에 섬 있어요? 어? 트롤이다. 갑자 맞는 거 같은데 맞을 걸요? 오, 페링도 안 해? 죽을 것 같은데요? 어우 존나 아파 째 잡아줘 헬프 아, 땡큐 <웃음> <웃음> 처음에 패링 성공하면은 피가 안 달아 오... 근데 그 다음에 실패하면은 피가 달아 트롤 가죽 이게, 청동 만약에 3피스를 다 입으면은, 그냥 몸빵이 될것 같아. 3피스 이런거 아니에요? 아니, 3티어 다. 강화하고 하면은, 그냥 붙어서 그냥 방패로 맞고그 다음에 붙어서 회피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붙어서 방패로 맞고 번갈아가면서 하면은, 될것 같아. 근데 네, 청동이 엔드 장비가 아니에요. 티 <웃음> <그치>, 당연하지. <웃음> 음? 아막 여기 숲에 막 해골이랑 막 난쟁이랑 싸우고 난리가 났네. 와, 난쟁이 만데 데미지가 77% 들어갔어 맞았는데요? 한 아, 때렸는데요? 아니 때렸는데 77% 데미지 들어가는데 별난쟁이 81거뭐 어, 누가 또 때려 근데 이거 네. 광맥 리스폰이 안되는게좀 타격이 크네. 음. 광맥, 광맥 리스폰은 되게 해줘야지. 안 된다고 봤어요. 저, 저번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주변에 자원이 없으니까. 배 타고 나가서 막 조달해야 된다고. 그러고 보니까 진짜, 생각해보니까, 디아블로 모티브로 만든 것 같긴 해. 음, 왜요? 이게 디아블로에 챔피언 몬스터가 있잖아. 네. 그것처럼 여기도 별 몬스터가 있고 별이 좀 세고, 음...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.. 초반, 아니, 초반에 해골, 해골 나오고 디아블로 1색 그첫 번째 챕터에서 해골하고 난쟁이 나오잖아. 아, 아, 맞아. 거기 난쟁이 나오지? 그 부활하는 애. 그러니까 모티브로 나 만든 것 같기도 하고. 음. 와 모닥불이 통나무 열 개만 넣어도 꽤 오래 가는구나. 네, 엄청 오래 가요. 어이발원 불고킹이 수리가 되네? 아까는 안 됐는데 수리돼요. 음, 존나 위없네 아까는 안 됐거든. 아 진짜 안 됐어. 그래서 포타지 포타지는 만드셨어요? 네. 아 재료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. 이게 아 이... 제작대가 있어야 돼서. 씨. 희가 0.8 달아 동맞았는데요 어? <웃음> 동맞았는데요 아니 그 난쟁이가 그냥 칼빵 났는데 0.8 달아 <웃음> 방패도 안 들었는데 곧 고로 칸티까지 가면은 확실히 피가 안되긴 하겠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은 뭐 첫째 철제 총동담이 철제인가? 네 철, 철이야 총, 철제 맞추기 저까지는 뭐 아프겠지? 근데 이걸로 버티면서 저걸 해야되겠지? 그쵸 내가 보기에는 네. 다음,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때 거기다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음... 그러니까 간소하게나마 거점을 만들고, 그리고 거기서 침대 만들고, 거기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지. 네, 근 포탈이 있으면 뭐 그치 포탈 포탈이 있으면 포탈로 연결해서 거점 응. 임시 거점 만들어 갖고 전초기지 만들어 갖고 포탈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빠른 애 있으면 뭐 어떤 거야? 하하. <웃음> <웃음> 주소님랑 빨리 줘. 네안 줘. 가고 있어. 단호가 아까 20개 가져갔나? 예, <웃음> 네, 넣어놨어. 여기, 여기다가 지울까요? 철인님 아니면 한칸 저... 아, 아래쪽에 저쪽에다 질까요 나... 어? 나 무기 업그레이드 하나만 할게 음, 네. 이게 지금... 철제가... 내구가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... 내구까지 같이 올라간다며? 음, 음. 네... 내구가 올라가더라고 화를 활 업그레이드하니까 내구가 200 됐어요 그 뭐야... 어, 어디다 설치한... 요쯤에다 설치할까요? 그러두 배로. 에? 네? 도고어 어? 포탈 아, 여기다가 그래. 설치할까요? 아니면 여기 다섯 시 있는 지역 저기 공터인데다 할까요? 다섯 시죠? 그거는 어디가 좋죠나는 모르겠어. 근데 아마 모구촌 아니 목초지에 모구촌이에요. 목초지에서 <웃음> 네. 그검그 검은숲인가 거기 최대 가깝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음.. 엄청 쪽 아래 쪽에 오 이게 포탈이야? 음.. 네. 네거 이름 좀 바꿔봐요. 뭐자 아니 이름을 계속 바꿀 수가 있나? 한번 바꾸면? 물론 반대편에도 포탈 저기 이따 두 포탈에 같은 이름을 부여하면 알아서 연결돼. 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부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어... 검은숲팬 네, 검은숲 1이요? 그냥 검은숲으로 한번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? 네, 검은숲으로 한번... 대충 이쯤에다가... 리마 네 아, 이거 수레를 밖으로... 아, 밀어 밀어 밀어졌다 지금 그거 할 때요? 지금 그거 할 때요? 어 나무라도 캐세요. 나무가 필요하다면서. 나무 많이 캐놨어요. 거야. 그.. <목소리도> 검은 띄고 숲 했어요? 어? 네? 어.. 검은.. 저기요! 아 뭐하나 뭐뭐 하나 하면 못 뜨는 척, 척 하지 마시고! 어? 뭐..뭐..뭐.. 뭐, 뭐. 검은 띄고 숲한 거예요? 아니 그냥 검은 숲 다시 바꿀게 검은 숲 그냥 붙여서 붙여서? 어 됐다 연결됐다 이 사람이 뭐하나 아이템 그 때문에 순간이동을 있으면은... 할 수가 없대 남집데 어. 주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어허허 <웃음> 뭐못 듣는 척이 아니라 잘못알아들 자기 뭐하나 집중하고 있어 음.. 그럴 수 있죠 방어구 때문에 안되는거요? 예 아니 아니 무게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뇨 저 어, 다르러 왔는데 왜 당세를 안하냐 아나 철죽해 아니 저희 청송죽해 아. 이거 보니까 포탈을 여러 개로 만들 필요가 없네. <웃음> 집에 포탈을 여러 개로 만들 필요가 없어. 그치. 그냥 이름만 계속 바꿔갖고, 가고 싶은 거 그냥 연결시켜갖고, 가면 되니까. 그치. 갈 때만 거기만 저장해 놓고 그지. 네. 이렇게 맵 맵에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되잖아요. 아, 그냥 들어가면... 에, 그냥 걸어 들어간다 <웃음> 오, 개 좋아. 어, 그러면 그 레이드 하는 장소 있잖아. 아까 개 거기도 하나 설치하고 이러면 됐다. 네. 그게 없잖아. 먹어. 그 박스, 거? 어 만드는 박스가 없잖아. 보달아놔야뭐뭐 박스야? 그, 그 재료 재료 재료 여덟 개가요 고양고. 아 버섯 아, 남아 돼. 남았어요? 다섯 개 남아 있어. 그래? 그러면은 검은 속 가보지 뭐. 그, 술에 끌고 타자요, 이거? 몰라, 안 타봤어. 다 청동으로 가라 유생 다들 <웃음> 잠깐만 저 포탈 지역이 애들 부술것 같아서 둘러치고 있어.